여기다 여기! 받아라! 포스트 맨지! 트레이! 마디포! 마디포! 여기서 귀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들었을 거예요. 제가 한번더 들려드릴게요. 엽엽엽엽 이거 다른게임이다에 제 드래곤볼 한쪽 걸게요 이제부터 제가 저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피해감소가 몇번인지는 여러분들의 매눈으로 확인하세요 불사나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가져와야겠죠 어 처음에 사진이 한장 있었으니까 제 강아지 사진 하나 올려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두면은, 오, 벌써 끝났어. 작업이 벌써 다 끝났어요. 와, 끝내준다. 저기 진짜 공식 영상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네요.